오늘 말씀은, 열1기와 5장 1 1절부터1오절 말씀, 이박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말씀을 갖고 n d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 h 와 엘리사를 비교 to Elioa 적 관점에서 본엘리 h 와 엘리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z a b e t h Pigur, e l i 이두 사람은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오면서 사무엘이 예언자 선지자가 되면서 시작해갖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인도해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 일을 이어서 하나님 이사야, 에레미아 다니엘, 에스겔 여러 가지 이런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는 선지자가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어, 이좌측의그 좌측 하단에 보면 엘리와 엘리사가 노란 줄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오므리 왕조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거쳐서 엘리와 엘리사가 사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엘리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을 비교를 해보면 엘리아가 마지막에 그 엘리아가 그 휴가할 때 불가, 불말과 불 불병거를 갖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갑자기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두배 이상 나한테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좌측이 엘리아가 했던 거고 우측이 엘리사가 했던 사역인데 정말로 보면은 어 정말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모를 봤을 때 털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 엘리사는 대머리였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봤을 때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친 것처럼 하는 거의 스냅 여인의 아들도 죽은 걸 고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한 여기서 추가로 된다면 나반의 나만의 그, 그 군등병 한센병을 고쳐준 것이 그.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 일기 조정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뭄을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던 사람이 결국은 엘리아였고, 엘리아였고 엘리사는, 어, 그, 또 거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그, 어, 종으로 팔려간, 그 종으로 팔려갈 뺀 선지 그, 선지 생도의 그 가족에게 그 기름을 주문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갖다가 충족하게 만들어준 준 거나 또 하나 그 다음에 아람 군사의 기밀을 갖다 천사를 통해서 가서 그걸 빼오는 것들 그 다음에 모래에 빠진 도끼를 저저 그, 저, 찾아준 것들 그리고 그뭐 아람 군대들한테 정말 그 환청을, 환청과 환시를 보고 해갖고 전부 다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여리고에 가서 못 먹을 물을 갖다가 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스발, 어, 이스발 백성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 자기 사완 계하실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가식으로 보이게 했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기적은 보면 엘리아도 마찬가지. 천사가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먹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했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보면은 엘리와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는 양쪽으로 정말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참 많았고, 하던 일이 사역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적을 보면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그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 대결해갖고 이기는 어떤 불을 갖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번제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줬던 것이 결국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엘리사는 뭘, 뭘 했냐면 오병류의 기적이 한 예표라고 볼수 있는 떡 10개와 채소 약간으로 해서 1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냈던 사람이 이거였고요. 또 하나 보면 은 엘리아는 죽음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휴고된 것들. 불말과 불병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갔지만 엘리사, 엘리야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병들어서 결국 죽었는데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죽은 뼈를 만 만다 부닥쳐갖고 또 사람이 다시 환생하는 부활을 했던, 했던 그런 기적을 했던 사람들이 그이 엘리와 엘리사였습니다. 자. 엘리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볼까요? 엘리사는 종교 혼합주의죠. 결국은 뭐냐면 바하신과 바하신과 하느님을 갖다 같이 한, 한꺼번에 생겼던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대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느님과 우상을 함께 섬이던 아홉 시절 아홉, 시절, 아홉 왕, 왕들 그 오무리 왕조들 갖다 그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은왜 엘리아가 침례 요한과 이 청년 요한을 예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종교 혼합주의라는 아합이라고 저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저20그 그 구절에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후에 사람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다음에 그 바알 신을 섬겼고 그다음에 바알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도하게 만들었죠. 그래갖고 그 백성들을 전부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부다 이방신을 만들게 하고 이방신과 함께 하나님을 갚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기에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그 짐승들 결국은 짐승과 짐승과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인데, 이 여자가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란 얘기죠. 또 아합왕은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그두 증인을 잡아먹는 두분을 죽이는 짐짐승이 되겠습니다. 그 이거 나중에 후반부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남은 선지자 엘리야엘리야가 뭐냐면 이 세벨, 저 아합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는난다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혼자 남았던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남아서 이, 이, 이 혼합주의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자 11개상 17장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당에 가서 엘리아가 아합바한테가고 당신이 내 말이 없으면 절대 비가 올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비가 없어서 정말 경계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너는 요단 앞 그린 신학가에 숨고, 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아하왕한테 너는 비가 안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는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야, 너 이제 어디가? 요단 앞 그린 신학가로 도망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걸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 뭐냐면, 그린 신학가로 갔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이 이세벨과, 이세벨과 아하왕 것처럼, 그 혼의, 종교 혼합지에서 구별된 삶을, 어,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해서 어떻게, 어디로 가요? 그리스네가로 가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르바스로사르바 그수서 가라고 피신하는 길도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리전도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느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신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에 그 얘기죠.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은 사니까, 그, 어떻게 해요? 까마귀들이 명령해서 너를 먹게 하고,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르밧 여인한테 가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 이걸 갖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 혼합 중인데 여기가 보면 종교 통합 WCC 하고 뭐야 통합 우리 우리 최대 교단인 통합 교단이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이 지금 WCC 손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 통합해야 된다고 그 부산 에 있는 십차 대회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했던 것이 있었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이세벨과 아합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스테르스에서 e c 운동이 첫 총회를 시작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월에 2013년 10월에 부산 대회까지 개최하면서까지 어떻게 종교 통합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고 있는 또 하나의 최대 교단 이 합동 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동 교단 은 W 외와 손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CC에 반대하는 합동교단은 2016년 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주관으로 w a 의 세계대회를 개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EA는 어떤 데입니까? 자유주의와 카톨릭 그리고 은사주의를 영합하는 그런 단체가 WEA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종교계의 현실이 뭐냐면 종교 통합하지 않으면 은사주의나 또하나 뭐겠습니까? 번영주의 그런 쪽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카톨릭과 연결되는 그런 데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세벨과 아합왕의 그 시대와 달릴 게 뭐가 있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달릴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은 근본주의 기독견에 대해 근본주의자들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폭력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주의는 다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무화하다. 그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속적 예수님의 대석적 죽음을 인정하고 부활하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5대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그 근본주의인데 이것 자체를 갖다가 뭐예요.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 저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변질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또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교계에서는 종교통화를 위해 보수와 진보 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뭐냐면 교단과 모든 거 관계없이 다통합해갖고 하느님께 배도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장을 지지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왜 명단은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장신, 내가 하는 것이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아왕과 에세벨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왜 숨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하느님의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목회자들이 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자, 아합의 종교 정책을 꾸준히 엘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갔다가 사라바저에 그 도망갔다가 와와갖고 얘기합니다. 자, 아합이 그 얘기를 돼이스라엘 괴롭히는 자 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당시에는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나하고 한번 봅시다. 갈멜산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참신인지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갖고 정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뭐요? 엘리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하 선지자는 450명이라. 결국 850대 1로 뭐요? 엘리아 선지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할수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기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모여 나와서 850대 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여와의 이름을 불태다. 불깨스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래갖고 정말 이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너희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막 소리치면서 나뭇뿌리 흔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뭐예요? 응답은 없었습니다. 자, 하느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와 여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시대가 변화하고 때가 변화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향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다른 목회자들한테 본을 보이수게끔 정말 배도하는 목회자들한테 보일 게끔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이에 여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무스을 핥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겠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8 5 0대 이겨갖고 승리하고죠 그래서 450명 바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죠. 자, 말라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이게 누굴까요? 내 사자가 누입니까? 이게 침내 요한입니다. 침내 요한을 보낼 테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말이시니니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다 언약의 사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가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침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기가 뭐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은 뭐, 뭐 얘기하겠습니까? 뭔가를 갖다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누가 보음 1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자,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엘리아가, 엘리야의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위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 사자는 누굴까요? 자, 이겁니다. 내 사자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결국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지만 엘리아는 요한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그, 내,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을 준비한 사람이 결국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결국은 침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엘리야, 내사자, 이 사람이 전부 다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역, 회개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령으로 침례하는 것은 예비하는 것이 물침례하는 것입니다 물침례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물색에 당겨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 불못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에 회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못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침례를 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이 회개 침례를 전파하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한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곱게 해서 똑바로 만들어라. 내가 내, 내 잘못된 부분을 갖다 정리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정리하고, 뭐 성화의 길을 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의 세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입니까 독사의 자식이 바리새인들이죠자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를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돌로 찍혀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열매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는 행실입니다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찍혀지지 않냐 도끼에 찍혀지지 않고 불에 터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그 이사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골짜기 마다도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아까 하던 말씀과 똑같이죠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이와 모든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결국 아름다움도 육체도 모든 것이 풀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세벨과, 뭐라고 했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했던 종교 혼합주의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하고 있는 WCCWEA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아름다운 들꽃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썩어질 것들은 것을 구성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와께서 호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품을 안으시며 그 다음에 뭐요 인도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목자한테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 보면, 보면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두 불로 태워지리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리들도세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도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분수를 알고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육신의 저격, 안마기 저격, 이생의 자랑처럼 그렇게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1 5절의범면 뭐라고 기억했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까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 오시는데 그는 내가 그 사람 신발끈도 묶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불과 불로 너에게 세를베풀실것이요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는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갖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신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니죠.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림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인을 모아서 불에 태우신다. 그것은 심판주 대신 제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 영감을 받은 선지자.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아가 준비한 것도 있다고 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를 갖다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한테 주고. 그죠? 그래갖고 기름도 붓고 기름에서 저, 저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지자 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엘리아로부터 숫자제 장작권을 받았죠. 상속권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자, 엘리아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는 사바세아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제거해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그, 자기가, 그, 세례를 받고, 기름 부분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사역이 뭐예요? 물 사역입니다. 하면서 한, 한, 한 얘기가 뭐냐면, 자, 11기 하 2장에 보면, 보세요. 자, 여리고 성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여리고가 옛날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합니까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열매가 익혀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소금을 담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라고 딱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물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 선지, 선지자 제자 중에 아내 한 사람 선지, 그, 저 뭐야, 그 선지 학생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을 갖다 빚대신 데리고 가겠다고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와서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엘리사가 그런 얘기합니까 네가 하고 있는 거 뭐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옆집, 윗집 가고, 전부 다 그릇을 얻어와, 그래갖고 그릇에다가 계속 그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그 그릇에 다기름이 그릇 찼습니다. 그래 갖고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름을 붓고, 그것을 팔아서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릇에 다찬그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그들이 다 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빛을 갚고 내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라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뭘 보고 있습니까? 아까 그 엘리사가,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 물기적, 그죠? 물기적을 갖다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청황을 받았죠. 그건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얘기 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머니,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 때가 이릅니다. 아직까지 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그 세례 받고, 내가 그, 그 기름 부분 받고 난 다음에 공생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하인들한테 그 예수님이 하는 대로 아무 소리 갖고 쫓아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오른쪽에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정결레식을 쓰는 물통입니다, 물통. 근데 여기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결국 뭘얘기겠습니까손 뭘 씻는 물, 손 씻는 물 아주 그냥 깨끗한 물다고 손 씻는 물 갖고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로 만들었지만 그것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을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 가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어.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지만 술이 취하면 나쁜 포도도 내는데 너는 정말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로 갖고 표적을 이루죠.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결국은 엘리사 표적과 동일한 겁니다. 자, 악은 어떤 면라도 버려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겁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작은 아이들이 그를 조정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머리가 문등병으로라고성해서그문등병과 뭐그 똑같은 걸로 취급된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신명계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엘리사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똑같죠. 옛날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안 내리기도 내로 와봐 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작은 아들은 뭐냐면 아이들은 어, 여기서는 저 그림에서 보면 아주 어린 애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애가 아니라 어, 결국은 한 18세부터 20세 그 누구죠? 솔로몬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18세부터 청소년이 지난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불량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가만두지 않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그 40명을 좀더 곰들이 나와서 찢어 죽이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악은 그 모양에도 버리라고 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시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 5절에 보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나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라 뭐예요? 악은 그 모양에도 버리라. 예수님도 뭐예요? 잘못된 것은 가만두지 않았다고 생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던그 죄성,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까 오장에 나온 얘기인데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한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엘리사. 자, 엘리저 그 적어 돼 있죠. 그 순행 여인이 수행 여인도 그애날것같아그 그때 어 나가 무슨 이 나이 무슨 애라날것 나입니까? 그런데 애가 낳죠.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났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낳았다그 아이가 자라면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더니 갑자기 내머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갖고 갔더니 데리고 갔더니 엘리사 엄마 무릎에서 그가 죽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순례 여인이 곧바로 나귀를 타고서 곧바로 엘리사한테 갔죠.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요? 예그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와서 그거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입에 그, 그 입을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다가 대고, 자기 손으로 그의 손을 대고, 그래갖고 아이들 갖다가 딱 잡으니까 몸이 점점 따뜻해졌죠. 그래갖고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다시 살아났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여기가 아예 죽은 아이를 살아났죠. 결국은 예수님도 회당장 그 아이로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그러니까 마가봉 5장 40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나사로 갔다 이해죠 나사로가 나오라고 얘기하죠 마리아 마르다와 오빠가 죽은 데도 늦게 가죠. 그, 결국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도 지나가다가 여자를 갖다 고쳐주고 가는 바람에 야 야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갖다 늦게 고쳐고 죽었죠. 그것도 고쳐줬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3일 늦게 가니까 결국은 썩어갖고 다 썩었습니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에나오는거 그러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4 3절 말씀입니다. 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인들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을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다.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들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을 없애다. 여기서 나오고 있죠. 자, 엘리사가 사원에 르대제자들을이하여 국을 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들 토도넘코를 가갖고 호박에, 호박에 싸갖고 결국은 썰어 갖고서 소재 넣어갖고 했는데 한 사람이 딱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을 먹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소재 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요? 딱 가루를 갖고 하죠. 이건 보통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에 가갖고 소재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이제 뭐 괜찮아 독 없어졌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보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로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독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저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표적이 있다는 얘기죠. 독을 마셔도 어떻게 해요? 뱀을 들이고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예표가 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를 담은 채소, 채소, 자루에 담은 약간의 채소 갖고 100명을 먹였습니다. 그건 뭐예 무슨 얘기 합니까? 결국은 오병이어를 예표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자, 한 사람이 발, 어,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곡, 보리떡 20개와 자료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자, 축사하고 축사하죠 그러나면 이것을 100명에게 죽겠다니까 그걸 추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에게 죽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먹,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뭘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자, 오병여에는 뭡니까? 5병에는 5천명을 먹인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갖고.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축소하죠.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이 되더라. 이것은 남자만 얘기하죠. 만약 아이들하고 그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명 정도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그들이 원대로 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원대로 그 사람들이 원한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또 다섯 광주가 남았다고, 여섯 광주가 남았다고 얘기하죠. 자, 자신이 의가 강한 자를 인정하지 않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자, 11개 5장에 보면 아라만 군대장과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나아만은 그 아, 저 아람에서 큰 용사고 장군이죠. 근데 나방, 나병하자입니다. 그 이제 거기서 옛날에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 가서 데리고 왔던 조그만 여,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만에다가 남에, 이런 얘기그죠 그, 그 자기 그 여주인한테 이런 얘기하죠. 사마리에 계실 때거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나병 고칠 수 있는데 딱 그랬죠. 그랬더니 뭐예요? 혹해 나병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남,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왕한테 가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나 그 아라망이 많은 걸 싸주죠. 의복하고 모든 걸 싸줘 갖고 왕한테 가죠. 왕한테 갔더니 뭐예요?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냐고 막 난리 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부르죠. 나만이 이에 말들, 이에 말들과 병고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선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요? 해 야, 너 가서 요단 강에서 몸 일곱 번 씻어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죠 오늘 본문, 본문 말씀처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죠 나만이 놓아야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까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VIP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야한 거죠 의가 무제히 강한 사람이었죠 대우받고 싶었던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엘리사는 절대 그런 사람들 갖다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세파나,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바르바는 우리 이스라엘 강보다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요단강은 더러웠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승질나가고, 아, 자, 가자! 그게 돼버린 겁니까? 그랬더니 그 종들이 뭐랬냐면, 천지, 저, 저, 아버지요. 뭐 동경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마였더라면 행하지 아니겠습니까?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씻어보지도 않고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한번 씻어보세요.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해요? 네. 알았어.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가서 몸을 담갔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느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도 뭐예요? 깨끗한 바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쳤죠.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나병 환자를 복쳤고요그 다음에 뭐요 베다스 타언덕에 38년 동안 안, 안, 환자 있죠. 안지병이 환자를 갖다가 고쳤죠. 왜요? 그베다베스 베데스 타 운동이 막 나올 때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갈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뭐예요? 정말 내가 낫고 싶으냐? 그러면서 낫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눈뜬 소경을 갖다 낫게 해주죠.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가 이런 걸 물어보죠.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장애라고 생각하고 나를 좌절한다고 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2회를 갔다 12년 동안 혈류병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딱잡구서 내가 날거라 믿음을 갖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치료의 목적 갖고 있는 기적을 베풀은 것들. 그게 엘리사가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다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고, 병을 고쳤고, 기적을 저 기적을 갖다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도 제자를 가르쳤지만 자기는 모든 게 사람이 죽고 혼자밖에 안 남았죠. 근데 뭐예요? 엘리사들은 엘리사는 제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저, 저 가르쳤습니다. 요 그림은 열두 제자인데요. 자 일절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거주할 처소를 좀 다시 만듭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가고 어떻게요? 그, 가서, 나무를 베러 가다가, 빌려온 도끼를 갖다 북속에 빠뜨려버리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에요? 나뭇가지를 통해서 도끼, 그 쇳덩어를 갖다 붉게 와 만들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 옷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쇳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쇳도끼가 떠오르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믿고 순종하랍니다. 마태복음 1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뭐예요? 겨자씨만 한알 만큼 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과연 될까? 아니야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 만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나세번 배반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아유, 나 하,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저 배반 안 해요. 왜 그러세요? 나고기합니다 무리를 걷고 정말 오병의 기적을 믿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뭐예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단 얘기죠. 자, 죽어서도 생명을 살린 엘리사. 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마병이여 마병이요 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활소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엘리사가 죽더라도 어, 세번 정도를 갖다가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런데2 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그 땅에 온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엘리사가 죽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으로 돌아가십니다 엘리사도 사람으로 돌아갔고 엘리야는 뭐요 예 승천하죠 슈거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인간으로서 오셔갖고 인간으로 죽 돌아가시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자그 다음에 마침내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차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뭐예요? 부활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겼던 그 부활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부활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이 왜 이렇게 가, 가고 있느냐 자,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알파, 오메가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도 있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300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도하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수아가요단강을도하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아가 요단강을 도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엘리사가 도를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부 다땅 밑으로 가지만 전부 다 이게 물속을 딱 헤쳐서 가땅밑을 가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은 갈릴레 바다를 갔다 위로 걷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 위로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끝을 맺힐 것이냐 갖다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예언이 생취되는데 초림 예수를 성취하는 것이 있고 재림 예수님으로 해서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재림 예수를 오실 주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신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두 증인입니다. 이두 증인이 바로 이겁니다. 초림 구원주, 저 구원주에서 봤을 때 이거죠. 초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럼 알면마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뭐예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말라기, 아, 저, 여, 진짜. 말라기 3장 1절, 2절에서 보면 있겠다. 만군이여와가 이르노라,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 사마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기억니다 요한을 죽고 요한 세리 요한을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달하신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그때 유도와 예루살렘의 보험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림 구원주에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요 1절, 2절에서는 구원주로 왔지만 5절에서는 뭐냐면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할 때는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두 증인, 재림 예수님을 다 예비할 두 증인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적, 그,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질발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붉은 배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주감난나무와주 촛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감난나무첫촛댄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두증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